A4 셀부터 G15 셀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상단에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 규칙을 클릭해 주시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해 주시고 문제에서 지기가 주임 이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and 함수를 써야 됩니다. 는 and 가로 열어주시고, 지기가 주임이기 때문에 지기의 첫 번째 칸인 C4셀을 클릭해줍니다. C 앞에 달러가 있기 때문에 C에서 D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기가 기본급으로 바뀔 수가 없죠. 이제 4에도 달러가 있기 때문에 부장에서 과장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푸장가장치기를 계속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사 앞에 있는 달러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상단에 있는 F4를 두번 눌러줘도 됩니다 는 쌍따옴표 주임 이라고 적어주시고 콤마를 찍으면 AND 함수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임이면서 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총급여가 400만원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총급여의 첫 번째 값을 클릭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F4를 두번 눌러 주시거나 4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 주시면 됩니다. 짝다 4000000 적어 주시면 총급여가 400만원 미만이 됩니다. 이제 가로를 닫아 주시면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실행이 됩니다. 서식을 누르시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를 해주시고,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을 해주겠습니다. 확인, 확인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내용만 파란색이 적용이 됩니다.